안녕하세요 양대 정영석 교수입니다 어, 여러분과 함께 해상보험법 제5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11시간에 걸쳐서 해상보험 계약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유튜브 채널에서도 해상보험 개론으로 이 강의가 올라와 있습니다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제2장은 해상보험 계약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제2장의 전체 구성은 어, 계약의 성립과 보험기간, 피보험및보험가입 중복보험과 책임분담 원칙, 고지의무와 표시, 보런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해상보험계약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어, 개념이고 계약의 성립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어, 여기에 대한 이해가 해상보험 전체 이해의 약 음, 절반에 해당된다 이렇게 어, 볼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계약의 성립에 대해서는 성립요건과 계약 당사자의 기본적 인 계약의 체결 시기와 증명문서에 대해서 입증 책임과 관련된 이런 문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를 하겠습니다. 먼저 성립요건과 관련해서 첫째 청약과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청약은 해상보험계약 도낙성불류주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에 대한 합의만으로 계약은 성립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계약서를 작성 안해도 된다는 거죠. 청약및승낙의 일정한 형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두로 하든 서면으로 하든 어떤 방식이든 계약은 성립합니다. 실무상으로는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보험자는 정형화된 청약서를 비보험자에게 제시하여 필수사항을 기입하도록 하는데 보험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청약서에 기입하도록 함으로써 계약내용을 둘러싼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청약서의 기재사항은 적합보험과 선박보험에 따라서 또 개별보험회사에 따라서 각각 내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청약서의 주요 기재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적합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송하인, 수하인, 보험의 목적을 명세, 운송연구, 보험자의 책임개시 시기와 장소, 적출지, 선적항, 환적지, 양육항, 보상금이 보험가액, 보험금액 등또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물론이고, 위험측정에 필요한 고지사항을 포괄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선박보험의 경우에는 선박의 종류, 설령, 국적, 톤수, 건조년월일, 선박의 특성 및 위험측정에 관계되는 위험사정, 선주, 피보험자 보험가액, 보험금액, 보험기간 보상범위 등이 기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청약에 대해서 승낙이 있어야 되는데요. 해상보험계약의 승낙이 있어서도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어, 이러한 의사표시로 승낙이 가능한데요. 보험자는 피보험자가고지한사항을 검토하고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면 보험계약이 성립하 됩니다. 내부적으로는 승낙하기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보험자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은 경우라면 보험계약은 승립되지 않은 것이 됩니다. 다음, 대가의 제공입니다 어, 보통 영어로는 컨시더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보험계약뿐만 아니라 모든 유상계약에서 법적 구성능은 서로 대가관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이를 약인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약인이라는 것의 본질은 계약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가치 즉 약속에 대한 상대방의 반대급부 또는 반대급부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과거 우리가 영리법을 공부할 때는 이 계약이 성립되려면 약인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어, 어 그냥 단순하게 암기를 했습니다만 약인이 영어로는 컨시더레이션인데 컨시더레이션의 영어 뜻 중에 대가관계라는게있습니 대가관계 또는 보수를 하는 게 있는데 결국은 이제 영리법은 8제를 통해서 계약이, 법이 형성되다 보니까 주로 유상계약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여기에서 법률이 형성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유상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서로 대등한 그 대가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유상, 서로 유상상무계약이 성립된 요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가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대가 관계가 없으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니다 그래서 이 r 시더레이션을 일본에서는 어, 계약에서 없어서 안 되는 요인이라고 해서 약인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내용은 반대급라는 뜻입니다. 어, 보험자의 대가 관계라는 것은 보험계약에서 약정한 어떤 사항의 이행에 대한 약속인데 요 예를 들어서 피보험 위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 약속이라든지 손해방지와 안전서비스의 제공 약속 또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방어의 약속 등이 어, 이러한 보험자의 대가관계입니다. 이 대가관계라고 해서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 피보험 위험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든지 또는 손해방지와 안전서비스 제공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그걸 이행해야 된다든지 또 손해배상소송에서 피보험자의 손해를 줄이는 만큼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방어를 하는 데 있어서도 보험회사가 변호사 비용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어. 도와줘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모두 대과관계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피보험 자체의 대과관계는 보험료 지급 또는 보험료 지급의 약속 또 이에 추가하여 보험계약 조건을 준수한다는 약정 정도가 되겠습니다. 손해보험에서 법률상 유효한 계약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대과관계는 보험료 지급을 약속하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1906년 MIA 제52조는 보험료의 지급 시기에 대하여 별도로 약정하지 않는 한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의 보험료 지급 의무와 보험자의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한 보험 증권의 발행 의무는 동시 이행 조건이다. 따라서 보험자는 보험료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지급을 제공할 때까지 보험 증권을 발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지급과 보험 증권의 발행을 동시 이행 관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적법성인데요. 해상보험계약은 그 목적이 적법한 것이어야 합니다. 어, 불법적이거나 부도덕한 것을 조장하고 촉진하는 보험계약은 공공의 이익에 위배되므로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행 또는 도박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해상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사행 또는 도박계약으로 간주되는 해상보험계약이라는 것은 첫째, 피보험자가피보험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그와 같은 이익을 취할 기대 가능성이 없이 계약이 체결되는 정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일단 PPI 보험증권의 경우에 보험증권이 이익 유무를 불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여기서 이익이라는 것은 피보험이익을 얘기합니다. 보험증권 이외에 이익의 추가 증명이 없다. Without further proof of interest than policy i t s e l 증권에는 보험, 피보험이익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피보험이익이 뭔지를 증명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경우 보험자에게 구조물 취득의 권리 없다. 더페베네피 서비스 투움인슈하라 모든 이익을 승인함 등 이와 유사한 문구로 작성되는 경우를 PPI 보험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보험증권을 PPI 보험증권 또는 명예보험증권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상 피보험이익의 존재를 묻지 않는 계약이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이제 그 강의를 쭉 해오면서 팔러시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팔러시는 원래는 보험증권입니다 그런데 어 영국의 그 1906년 MIA나 또 영국의 여러가지 해상보험 관련 서적들을 보면 이 보통 우리가 번역을 할때 그냥 보험증권이라고 번역을 합니다만 그 내용상으로는 사실은 보험증권이 상징하는 것은 보험계약서죠 그래서 보험계약으로 해석해야 될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Policy Proof of i 의 경우에도 PPI 보험증권, 이 증권 자체를 얘기할 때는 명예보험증권으로 번역이 되겠지만 은 명예보험 계약도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어, 내용에 따라서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번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PPI 보험의 판단 기준은 매우 중요한데요. P 보험이익이 없는 보험증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도박 보험 계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피보험자가피보험이익을 가질 것을 선의로 기대하였으나 그 기대가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 그 보험계약은 도박보험계약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다음 계약당사자의 자격이 문제가 되는데요. 보험계약의 승립요건의 계약당사자가 법률적으로 유자격자이어야 할 것입니다. 계약당사자들이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률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 민법상 어, 행위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정관이나 기타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권한의 법위를 넘어서 행동한 기업이나 단체된 법인들은 그런 법적으로 유효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인인의 경우에는 행위능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법인이, 법인의 이법인 경우에는 어, 그 법인에서 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경우에만 이런 행위를 할수 있다고 하겠죠. 피보험이익이 있는 자 또는 그러한 이익을 취득 가능성이 있는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만 법률상으로 유효하다고하겠습니다 어, 영국법은 해상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모두 피보험익을 가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해상사업 또는 위험에 노출된 피보험 재산에 대하여 커먼노 또는 형평법상 관계 있는 자는 해상사업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어, 다음은 보험계약 당사자의 기본적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번째, 보험자의 보험증권 교부입니다. 1906년 m i a 에서는피보험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이 있으면 해상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 보험계약의 승립 시기에 보험증권의 발행 여부를 묻지는 않습니다. 청약이 승낙된 시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보험인수각서인슬립 보험인수증 커버링 모드 또는 계약각서 어, 커스터머리 메모리랜덤 n 드컨트랙트를 참조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러한 이제 그 증서들이 증거증권, 증거증서라고 할수가 있겠죠. 어, 보험증권의 발행에 있어서 보험계약의 승리 요건은 아니지만 이러한 보험증권의 발행은 원칙적으로 보험료 지급과 동시 이행 조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보험료 지급과 동시에 보험증권을 발행해야 한다는 것이 어, MIA 제 52조 전문의 규정입니다. 보험자는 보험료 지급 또는 지급 제시가 있을 때까지 보험증권을 발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증권의 계약 체결 시 또는 계약 체결 이후 언제든지 작성하여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피보험자의 보험료 지급의무입니다 해상보험계약은 유상계약입니다 보험자가 피보험 위험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의 보상 책임을 지는 대가로 피보험자는 정해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1906년 MIA에서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피보험자의 보험료 지급과 보험자의 보험증권 발행 의무를 동시행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보험자의 대일인 보험중개사가 피보험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보험중개사는 보험료에 대하여 보험증권의 유치권을 가지고 자기의 책임으로 보험증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해상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브로커가 중간에 개입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된다고 하겠습니다. 어, 다음은 계약의 체결 시기와 증명문서에 대해서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계약의 체결 시기입니다. 해상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청약을 보험자가 승낙할 때 승립된 것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그 당시 보험증권의 발행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청약이 승낙된 시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가보험계약증서 즉슬리이나 보험인수증, 커버링노트 또는 기타의 관습적인 계약각서, 커스터머리메모랜드 모드 컨트랙트를 참조하게 되었습니다. 예, 여기 법률 조문에서 참조하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은, 어, 보험 계약을 브로커가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서 중계를 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그 합의된 내용을 이러한 그 슬립이나 커버링 노트나 또는, 또는 커스터머리 메모랜드 컨트랙트에 기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험 계약을 입증하는 증거 서류다 증거증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슬립의 서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어, 보험계약이 교섭 중인 것으로 보통 간주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 서명이 되기 전까지는 로크가 중간에서 어, 보험자와 피해보험자 사이에서 조건들을 서로 어, 절충을 해가면서 계약이 체결되도록 계속해서 어, 청약과 청약의 유인, 청약 또 승낙 전 단계까지 이것을 주고받고 계속 역으로 또 청약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계속 이제 반복합니다. 어, 일단 서명이 이루어지면 보험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게 되고요. 어, 이 서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서명된 시기에 시점에 이제 소급해서 보험자가 어, 이 시점에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보험증권이 발행되기 전이어도 이 보험계약이 성립됐다 또는 보험기간이 개시됐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어, 이 슬립이라든지 커버링 어, 모트라든지 예, 메모랜덤이 어느 시점에서명이메모리덤에 서명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서명이 이루어진 보험계약이 승리한 것으로 보게 되면, 피보험자의 대리인의 청약이 피보험자가 증액 보험료 지급을 추인하는 조건으로 보험자에 의하여 인수되었으며, 보험자가 승인한 후에 어, 단 피보험자의 보험료 추인 후 피보험자가알이된 중요한 사실은 통지할 필요가 없다고 한 판례도 있습니다. 주인은 보험자가 승낙할 때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사건 중에서도 보면은, 낙성분류식 계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낙성분류식 계약이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그 중개사들이 개입을 해서 적합보험 가입을 했는데, 보험료를 한달 후에 지급하기로 하고, 보험기간은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계약이 체결되면 내일 바로 어, 보험기간이 개시되고 이렇게 이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제 기억에는 한 10여 년 전이기 때문에 한 2천만 원 정도 어, 됐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실제 보험료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짜가 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어, 화물에 멸실이 발생하면서 보험금 청구하게 되었는데 이제 보험회사 측에서는 우리나라 상법의 예를 들어가지고 최초 보험료 납입이 안 됐기 때문에 보험계약이 이거는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요. 어 보험계약자 측에서 피보험자 측에서는 어 이거 이제 영국법을 중국법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그 합의가 되었고 어, 슬립이 발신, 발행되었기 때문에 보험계약이 성립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험료 납입할 테니까 받아라 받고 보험금 주라 해서. 상당 기간 동안 분쟁이 있었는데 이건 물론 이제 법정 분쟁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어, 그때 상담을 하면서도 이거 영국 법을 중국 법으로 했으면 어, 이미 그 시점에 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어, 유효하게 어, 보험기간이 개시되었기 때문에 보험금은 지급해야 된다 그래서 그 전제로 보험료를 받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어, 그 상담을 해준 적이 있는데요 어, 실제로 이제 그런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해상보험에서는 이와 같이 브로커가 중간 이제 그 과정을 하면서 이 서류를 통해서 계약을 성립을 시키다 보니까 보험료가 이제 중간에 뭐 보험료 납입기를 유예해 준다든지 기간을 연기해 준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들어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실제 납입이 안된 상태에서 보험기간은 개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계약의 과정이 우리 MIA에서는 아주 전형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에는 보험증권을 발행 안해도 된다고 되어있지만 안해도 되는 것이지 무조건 안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 이러한 이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어, 참고해서, 참고로 MIA 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1906년 MIA 제22조에서 보험계약은 보험증권에 구체화되어야 한다 습니다 다른 성능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해상보험계약은 본법에 따라 해상보험증권에 구체화되지 않는 한 증서로, 증거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보험증권은 계약이 성립된 때 또는 그 후에 작성되고 발행될 수 있다. 습니 다음 다 제23조에서 보험증권의 필수기재사항으로 해상보험증권은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첫째, 피보험자의 성명 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의 성명 두번째, 보험의 목적 및 피보험 위험 세 번째, 보험에서 담보하는 항해 또는 항해 기간. 경우에 따라서는 둘 다. 어, 네 번째, 보험 가입 금액. 다섯 번째, 보험자 상호. 이런이런이 뜻이죠. 제86조에서는 피보험자에 의한 주인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해상보험계약이 타인을 위하여 어떤 자에 의해 선의로 체결되는 경우에 자기를 위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자는 심지어 그가 손해발생을 알고 있는 후에도 그 계약을 추인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89조에서는 증거로서의 슬립이라고 해서 정당하게 인지가 첨부된 보험증권이 있는 경우에 일체의 법적 소송이 있어서 슬립이나 보험인수증서가 종류와 같이 참조될 수 있습니다. 이건 결국은 계약 체결 시점이라든지 보험기관의 개시 시점 같은 것은, 어그 슬립이나 보험인수증서가 입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참조할 수 있다인데, 이제 절대적으로 이게 그 결정,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고, 어, 보험증권이나 당사자의 합의가, 어, 슬립이나 보험인수증서에 있는 것과 좀 다를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없다면이 증서가, 어, 증거가 된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될 수 있다 정도로 했지만, 사실은 증거증권에 가깝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험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계약체결 절차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보험계약의 체결은 보험자와 직접 체결하는 경우와 보험중개사를 통하여 체결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험중개사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지만 해상보험계약은 로이즈조합의 재보험 가입률이 매우 높고 로이즈조합의 회원에게 부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험중개사 즉로이즈 브로커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보험 중개사에게 청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계약 체결의 확인이 있어서 보험 중개사는 피보험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에 대하여 가보험계약증서, 보험인수증, 계약각서 등을 발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브로커라고 하면 마치 개인이 영업을 하는 것 같이 이해를 하지만 사실은 대부분 해상보험의 경우에 이 브로커라는 것은. 어, 법인 형태의 굉장히 그 음, 국제적으로 어, 인정을 받는 아주 다국적 기업의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회사가 이제 브로커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이제 하게 되고요. 뭐 개인 중개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부분 이런 세계적인 규모의 기업들이 어, 보험 중개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보험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문서로는 어, 앞에서 몇번 나왔습니다만 가장 그 대표적인 것이 슬립입니다. 가보험계약증서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데요. 피 보험자가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보험중개사에게 보험청약서의 필요한 사항을 기자에 제출하게 됩니다. 어, 보통 청약서는 이제 양식이 좀 정해져 있죠. 어, 이때 보험중개사는 보험청약서의 기재사항 중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만을 요약한 서류를 작성하여 보험자에게 제출하게 되는데 이것을 가보험계약증서 즉 슬립이라고 합니다. 아, 이러한 슬립의 작성은 보험중개사의 규모에 따라서 개인중개사가 직접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법인중개사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가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법인 대표가 실제 작성을 하겠습니까? 회사에서 만든 것을 법인 대표 명의로 발행을 하기 때문에 법인 대표가 작성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겠죠 그 내용은 운송수단, 항로 보험금액, 보험가액, 보험료 등 보험계약의 핵심 내용을 여기다 기재합니다 이런 보험슬립의 법적 효력은 보험계약의 청약에 대하여 그 위험을 인수하는 데 있어서 보험자가 동의하느냐 여부를 요구한 채 보험중개사가 한정적으로 승낙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증서입니다. 보험자가 신청에 대해 확정적인 태도를 취할 때까지 비보험자를 보호하되, 보험자가 그 위험을 인수하지 않기로 할 경우에는, 가보험계약증서의 구성력은 즉각 소멸해야 합니다. 가보험계약증서의 이러한 법적 효력으로 인하여 유효하게 성립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 시기는 이 증서의 작성 시기로 소급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험인수증입니다. 카본노트라고 하는데요. 카본노트 또는 카브링노트라고 하는데 어 보험인수증을 이용해서 보험을 인수한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중개사가 보험인수를 하는 절차는 보험중개사가 보험청약서를 기초로 가보험계약증서를 작성하는데 이를 보험자에게 제출하고 보험계약을 승다을받습니다 만약 여러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각 보험자의 인수금액을 가보험계약증서에 기재하여 서명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절차로 보험계약의 인수가 끝나면 보험중개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보험인수증을 발행합니다. 어, 이 보험인수증은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단순한 통지서에 불과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보험중개사가 발행하기 때문에 보험 서류로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 계약에 대한 역시 그 준비로서 효력이다 어,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계약각서입니다. Memorandum of Contract라고 하는데요. 계약 당사자가 장차 정식 계약서를 작성할 때 유용하도록 또한 기억해두기 위해서 기록해둔 서면을 얘기합니다. 정식 증서는 아니지만 보험계약이 정식 체결되었을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인수한 시점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는 가보험계약증서 즉 슬립이나 어, 또는 그 보험인수증의 카버노트나 어, 계약각서 메모랜덤 오브 컨트롤 등 모두 어,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 증거자료로서 어, 그 중요성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어, 오늘 강의 회상보험계약에 대한 첫 번째 강의 있는데요. 어, 여기서는 음, 회상보험과 관련된 여러가지 그 보험계약을 증명하는 어, 증서와 계약체결시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어, 좀 상세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